헐쥬 앙비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 이야기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걸그룹 아시죠 다들? 예. BLACKPINK IS REVOLUTION BLACKPINK IN YOUR AREA 바로 블랙핑크와 오레오가 콜라보를 한그 제품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즉 한정판으로 나온다고 해서 지금 이때 아니면은 저도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바로 제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먹어보고 후기 알려드려야죠 그쵸?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씨, 껍데기도 정나 이쁘네 색감 미쳤다 이거 껍데기 색감도 자 블랙핑크 오레오 딸기 야, 이거 껍데기 색깔에 속으시면 안니면 이건 이게 딸기 맛입니다 딸기 그리고 초코 역시 껍데기 색깔 역방향이죠? 예,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이거 이겁니다 와 이거 저도 어, 구해보려고 하는데 어딜가 쉽게 재고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인터넷으로 구매했고 이각만마다네개 이거 포함입니다 네개네개씩 4개, 해서 어, 하나에 2천원인가 그렇게 팔거든요 이게 각만마다네개씩 해가지고 이제 배송비 포함 13,000원 정도를 어, 약간 가격이 조금 검색이 쉬운 것 같은 가격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미 이왕 샀고 박스 뜯었고 얘도 뜯을 예정이라 환불은 안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예 소비자인 제잘신인가 어쩔 수 없고 포토카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따로 사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포토카드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시식을 해 볼게요 와이 블랙핑크 그러니까 좀 어두운 톤 쪽에 그러니까 핑크색인데 어두운 톤의 방향으로 일명 그 여러분들 그 색상 그 찍어보시면 아니겠지만 이게 코드가 뭐 몇, 몇, 무슨 뭐 샵에다가 F에 뭐몇 몇 들어가는지 이런 거 아마 저도 알아보고 싶은데 뭐 이게 컴퓨터 화면마다 다 다르게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 죄송하고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이 아무래도 이 티아라라 그런가요 여기 이 왕관 같은 거를 이 예, 티아라라고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이 티아라와 이비스켓 너무 예쁩니다 예. 디자인도 너무 달콤하고 이 침필사인 누구 거예요? 이 침필사인인데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큰일났다 우리 그 블링크 분들 중에서 이거 침필사인 이거 누구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좀 라이트덕이라 다른 몰라요 예, 다른 모르는데 자이침필사인 제가 봤을 때 지수님? 예, 지수님 거 같네요 우리 행복지수 103%의 주인이신 지수님 참 내가 어, 블랙핑크를 인지하기만 했지 뭐크 좋아지는 하 않았다 보니 뭔가 좀 원망스럽네요 제 자신한테. 일단 분홍색에 있는 거는 초코맛, 예, 초코맛이고 딸기맛에 이건 또 티아라가 또 이제 핑크 색깔이네요. 와씨 대박. 뭐 이게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티아라 이거 디자인한 거. 진짜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특히 이 블랙핑크 로고를 그대로 딱 빼다 봐갖고 물론 여기에서도 그건 있습니다 원래 그 블랙핑크 로고로 쓰는 거 YG 쪽에서 만든 거 그거랑 이제 또요쪽에또 친필 사인이 있는데 이건 로제 같아요 R 모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로제님 로제님 같아요 저, 저의 저 최애 멤버 로제님입니다 자네좀토론이 길었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이제 바로 뜯어서 먹어 볼게요 예. 네. 아 근데 이거 깡만 해도 지금 소장 가치가 꽤 있어 보일만한 그거였어 가지고 자 껍데기는 조심스럽게 뜯어보려 했는데 씨. 죄송합니다 예, 일부가 벌써 파손이 되고 시작했네 아나이 참. 예쁘게 뜯어야 되는데 이거. 내용물은 이제 두 봉지가 이렇게 낱개가 들어있고 뭐이 중에서 그냥 하나만 뜯어서 하나씩만 먹어볼 거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예자 껍데기 뜯어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 당연 내용물이 있겠죠. 초코 맛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 안 돼. 이게 초코 맛이에요. 분홍색이. 이 안에 크림을 잘 봐야 돼요. 크림 기준이고요. 와. 색감 겁나죠. 색감 봐라 이거. 와. 아니 어두운 톤의 핑크색이 진짜 잘 돼요 색감 미쳤습니다. 맛은 과연? 일반적인 맛은 그냥 오레오 초코맛입니다 예. 자주 먹어보진 않았지만 딱 그게 느껴져요 오레오 초코맛 보다 이 네임드값으로 인한 그 가격을 측정한 것 같고 블랙핑크가 보통의 그룹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이 과자만 한번 뜯어먹으보고 음, 디스켓에서도 약간의 딸기향이 느껴져요 맛있네요 이건 진짜 예. 맛있긴 맛있네요 돈나 맛있다 까지는 아닌데 맛있긴 맛있네요 뭐, 어쨌든 맛은 괜찮습니다, 예. 충분히 즐길만한 맛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칼로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런 과자, 이런 단맛의 과자는 칼로리가 엄청 높잖아요. 총, 이, 한 봉지, 가한 봉지씩 4개, 8개 포함해서 40g,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3 0 0 9 0킬로칼로입니다 예. 원래 단맛들은 다 이렇죠 이 예, 뭐하면 초코맛입니다 제가 먹어본 건 예, 초코맛이에요 딸기맛 아닙니다 그리고 딸기맛 먹어보죠 아 진짜 좀 이쁘게 좀딱 뜯어져야 되는데 좋아 얘는 괜찮았어 아주 좋아 좋았어 그리고 딸기맛 지금 보여드릴 이제 맛볼 건 딸기맛 엄정색 코당지지만 딸기맛입니다 조심하시고요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아주 이쁘게 좀 뜯을라 하니까 예 딜레이가 많이 되네요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보다보면 비스켓은 검정색이 그대로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크림이 약간 색상이 표지랑은 좀 달라요 예좀 연합니다 되게 그래서 이게 완전한 핑크 색깔은 아니고 그냥 딱 딸기 그 과당 그 정도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하나 더 꺼내봐도 뭐 그냥 예, 좀 딸기 색상이 크림 색상이 좀 연합니다. 어, 이거는 좀 기대보라는 약간 디자인이 들 나왔네요. 뭐 맛은 그래도 먹어보죠. 전체적인 맛은 어떨지 모모들 뭐. 음뭐 그래도 딸기 맛은 그대로 납니다. 딸기 색소 맛 그건 나가고 또 여기서 문제는 비스켓 맛은 또 어떠냐. 비스켓도 초코 비스켓 맛이 나네요 그냥 딱 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초 어떤 과랑이라는 이런 거 버무린 비스켓의 맛 흡수가 됐다는 게더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비스켓 맛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얘도 무난하게 달고 맛있는 예. 완전 겁나 달다는 아니고요 예. 무난하게 달고 맛있는 그런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상큼하네요 맛은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좋아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걸그룹 블랙핑크의 이름을 담아 오레오가 출시한 블랙핑크 오레오 초코와 딸기 맛을 <웃음> 아 진짜 헷갈니다 초코와 딸기 맛을 먹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어본 오레오 그 과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뭐 각자 비스켓이나 크림에 각각의 따로의 맛을 봐도 결론적으로는 다 달콤한 맛이 나요 예. 비스켓이면 고소함과 같이 가미가 되어있고 크림에는 또그 크림 특유의 단맛이 많이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뭐 평소에 이런 과자들 좋아하시면 예,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한정판이고 포장지 자체가 워낙 디자인이 이쁘게 나왔다 보니까 이 소장 가치가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물은 다 먹어도 껍데기를 예, 못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렇다고 막 제가 무슨 야비하게 당근에다 팔아버리고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블랙핑크가 코첼라라는 이제 세계적인 뮤직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 즉 메이드 이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헤드라이너로 선정이 됐어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최초로 진짜 어떤 해외 뮤직 페스티벌의 이 헤드라이너 자리를 차지한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부럽고 <웃음> 어떤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더욱더 오래 활동하고 더욱더 우리 뭐 이제는 나중에 가서 이제 디바 뭐 이런 친구까지도 들릴 수 있는 그런 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비록 뭐 제가 막 블랙핑크 분들의 공연장이나 이런 걸 직접 찾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또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뭐 라이트하지만 그런 팬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블랙핑크 사랑해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어떤 이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먹고 싶은 거거나 선정해서 직접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이